사장님이 직접 칼질을 하실까 어머 제가 나니다예 안녕하세요 창업통 TV 김상수 소장입니다 오늘 김 소장은 예, 시청역 프라저텔 뒷골목 먹자골목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북창동 뒷골목에서 야, 무려 6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유서 깊은 예, 식당을 찾아왔는데요 어, 다름 아닌 예, 여기, 유할머니 전주집입니다. 유할머니 전주집은 최근, 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시즌2 경영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야,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야, 유할머니 이야기. 보시면 이 스토리텔링을 아예 전면간판으로 붙였어요. 야, 이런 애는 별로 없는데, 사장님이 열심히 야고 추장을 이렇게 뜨는 모습을 직접 스토리와 함께 전면 간판으로 부착했고요. 저 유할머니 전주집에 대한 예, 켈리 디자인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돌출 간판과 60년 유할머니 깊은 손맛이라는 슬로건도 보이면서 우리 유할머니 전주집 김지원 사장님의 이런 스토리가 야, 아주 상당히 눈에 띄는 간판이고요 야, 대표 음식인 요갈비상겹과 청겹살 보이시나요? 야이 사진만 봐도 야 여기로 빨려 들어가고 싶은 이런 느낌이 나는 기와집 처마가 돋보이는 유할머니 전주집 어떻게 바뀌었는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야 유할머니 전주집에 여기가 진입로인데요 야 위에 이 시설을 저희가 새롭게 했어요 야 이곳에 쫙 들어오면 유할머니에 대한 스토리보드가 쭉 있고요 야 여기 우리 어, 유효재 할머니의 이 유할머니 보드도 있고 이번에 새롭게 만든 우리 김지원 사장을 중심으로 유할머니 전주집의 이미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역사도 보이고 어, 새롭게 바뀐 시즌2의 요할머니 매장도 보이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요할머니의 대표 메뉴들이 이렇게 쫙 액자화 돼 있고요. 이 요할머니 전주집은 1층과 2층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2층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비빔밥을 만지신 게 지금 우리 유 할머니 때부터 지금 몇년 차세요? 10년 차세요? 20년 차세요? 저요? 어. 10년 <웃음> 차가요 10년 차. 아. 님이 아, 그럼 그럼 10년을 비빔밥을 조리를 하신 거야. 아, 이게 지단이 아까 되게 중요하다고. 오, 야. 예, 나서부터 어. 라이를안하고 지단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예. 아, 아 비린내... 이거 어, 들어가요? 응, 음. 이게 완성이네요, 이제. 네, 네. 아. 이게 이게 돼지고기 무슨 살이에요 아, 돼지고기에. 응, 저희 집에서는 청겹이라고 해요. 청겹! 청겹살이 상정살을. 상정살. 네, 아. 거비 청겹이라고 해서. 예예. 예. 아. 좋아. 저희 집은 이렇게 지방층을 많이. 예예. 예. 조금 많이 발라내서. 음. 손님들이 의외로 좋아서 먹고. 그렇죠. 청겹을 많이 드시러 음. 어. 그러니까 이 청겹이 다른 집하고 다른 게 제가 느끼기에는 청겹을 이렇게 크게 넓적넓적하게 네. 어넓덕살처럼 이렇게 써는 데가 많지 않았거든. 그렇죠. 그 옛날 유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아 어머님이서. 어머님도 이렇게. 아이 고기는 어디산이에요? 어머 국내산이죠. 뭐, 국내산. 동네산. 네, 아 어. 한돈이라고 할 한돈. 아. 여기 이 정도에 고기 육가공 하시는 데 그렇죠. 그 사장님 딱 보니까 이제 한석봉 어머니 다 됐네. 안 보고 그냥 써시네. 눈 감고들 쓰안 <웃음> <웃음> 네. 보고. 아 오케이. 저한테... 이게 그러니까 돼지고기 갈비를 삼겹살처럼 펼쳐서 손질하는 거잖아요. 식품으로 그렇죠. 큰 삼겹살 어. 판이 오죠. 어 맞아. 그런 판을 이제 잘 재단을 해서 어. 어, 갈비처럼 그 어. 때문에 고추장. 때문에 오늘 비빔밥이 아 맞다. 비빔밥에 비빔밥에 고추장 고추. 맛이 맛있어야 좋습니다. 아아 장은 오를수록 네. 맛있다고 되는데 진짜 어.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비빔밥 핵심은 고추장이네. 그러고 보니까 저기 비빔장. 그 중에서도 어. 고추장을 좀판매하시라는 맞아요 어. 아, 이거 딱 보니까 맛있겠어 보니까 그러니까 60년 전통을 이어가는 맞아 예, 대를 입는다는 의미가 이게 참 이게 어. 대단한 거야 어. 야 이거를 바로 가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농도를 맞춰야죠 아 농도를 맞춰서 이렇게 나. 이 정도로 어. 김밥을 어. 비비면 너무 돼서 맞아 맞아 비벼지지가 않죠. 뭐 이렇게 어. 물을 좀 넣고 어, 물은 넣으면 안 되죠. 아물 넣으면 안 되는 거야? 나 네. <웃음> 몰라. 그럼 물 대신 뭘 넣는 거야? 아 비밀이고. 어 그래서 물게 해서 초고추장처럼. 비빔밥이 잘 비벼질 수 있을 음. 정도의 농도. 너무 음. 걸쭉해도안 되고 너무 질어도 안 되고 질으면 음. 음. 고추장을 뜰때쭈르륵 음. 밑에다 쳐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지금은 너무 되, 된 거예요. 음, 너무 농도를 어, 물기 조금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몇년 쓰시는 거예요, 지금? 일년에 두번 담가요. 일년에 두 번. 네, 두 번. 어, 봄, 가을로 가을에 고추 농사가 잘 돼서 음. 그햇고춧 가루로. 그렇죠. 직접. 저리는방부제 없이. 없이 야 전통방식 아, 그대로 가을에 고추 농사를 딱 끝나면 그그 응. 그 해에 고추 응. 잘된 고추로 응. 태양초고추가루로 음 고추장을 만드는거죠 유할머니 전주집의 김지원 대표님입니다. 네,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시죠? 아유, <웃음> 예, 예, 예. 요즘 이 간판도 바꾸고 유할머니 전주집의 시즌2가 됐는데, 네, 요즘 네. 분위기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요. 네. 새롭게 단장하니까는 또새 기분으로 아, 초심과 같은 느낌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초심과 같은. 야 근데 저는 이 할머니가 북창동 골목에서 네. 야 사장님의 아리따운 모습이 전면 간판으로 걸리니까 네. 야 사장님의 팬클로이 계속 늘어나실 것 같은데 주변 반응은 어떠신가요? 고객들 반응은? 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젊으셨어요? <웃음> 네, 그렇게 만, <웃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네. 할머니가 너무 젊다고 네. 야 할머니가 조 지금 오래되셔서 <웃음> <웃음> 네, 새롭게 며느리가 시작을 하려고 아 떠서. 그러시구나 네. 아니, 저는 그래도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네. 사진으로만 보기에는 네. 사장님이 직접 칼질을 하실까 누구도 예상을 못하시는데 어머 제가 다합니다아 그래요? 사장님이 네. 직접 칼질 을다 하시고 지금도 거예요. 요 맛있는 청겹살 손질 때문에 네. 이 칼, 네. 야칼 잡은 지는 지금 몇 년째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머니 이후로 아. 음, 제 이제 책임감 있게 아. 저 독립적으로 일한 지가 벌써 예. 근 10년이 다 돼가고 10년. 있어요. 이요 할머니 전주집에 가장 중요한 메뉴 중에 하나가 청겹살인데 네네. 이 청겹살에 써시는 모습이 네네. 이게 진짜 횟집에서는 뜨는 회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거의 뜨는 고기 같아요. 써는 게 아니고 뜨는. 네, 네, 어. 그게 칼집에 따라서 맛이 완전 달랐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각도에 따라서 어, 맞아요. 네, 그 어. 각도 때문에 어. 이 결이 또 이제 자연스럽고 또 식감이라든가 그게 차이가 맞아요. 많이 다르거든요. 뜨는 이 각도에 따라서 식감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 이거 초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막 네. 칼질한다고 해서 어. 왔다 갔다 쓰면 안 되고 어. 정교하게 1도에 쫙 맞아, 네, 1도에. 네. 왔다 갔다 왔는데 1도. 아, 네, 이거 중요하다. 네, 네. <웃음> 야, 앞으로 저도 여기, 요, 유할머니 보면서, 네. 제가 예전에 항정살 이거 네. 그, 그닥 매냐가 아니었는데, 여기 오면 이항정살이 아주 멋있고요. 음. 그래서 이항정살과 갈비삼겹, 음. 어, 이두 개가, 야, 제가 고기 매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사장님의 칼질이 첫 번째다. 아니죠. 칼질도 칼질인데, 일단 원재료가 좋아야 원재료가 좋아야 되고. 뭐. 비싼 에이. 거 써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아무튼, 음. 여, 저도 이 유할머니 전주집 이제 시즌2를 맞아서, 저도 여, 전주집에 완전 팬클럽이 된것 같아요. 언제 네네. 팬클럽 행사 한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웃음> 저도 너무 유할머니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또 뵙겠습니다. 에이. 예, 예. 유할머니 전주집의 가장 핵심인 청겹살과 갈비삼겹 세트예요 청겹살 한쪽과 갈비삼겹이 세트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려지는데요 이게 청겹살 1인분이 150g에 17,000원이고요. 갈비 삼겹 170g에 15,000원. 이 32,000원 세트인 거죠.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이 청겹살과 갈비 삼겹 어떻게 다른지 지금 맛있게 익어졌거든요. 맛있게 익었어요. 갈비 삼겹부터 먹어볼게요. 갈비 삼겹으로 올리고 야이 파무침과 야, 이 어때요? 콩나물 무침을 올리고 그리고 마늘도 하나 올린 다음에 소금을 좀 올리면서 이거를 먹으면요 음. 음. 일반 삼겹살집은 고기를 먹고 된장국을 주는데 여기는 육식면 콩나물국이에요. 음. 고기와 시원한 60년 콩나물국물 이야 정말 환상적인 궁합인것 같아요. 오, 정말 대단해요. 청겹살 한번 볼까요? 음, 청겹살도 전혀 다른 식감인데요. 청겹살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음, 알것 같아요. 음, 이 갈비삼겹은 이 적당한 지방이 있어서 감칠맛이 되게 강하고요 청겹살, 이 한정살은 담백함의 그극치예요 그래서 이 담백함이 이파무침과 야채 그리고 마지막 이 시원한 이 콩나물국과 어우러지면서 어 정말 완성품맷시작 되는 것 같아요 어 대단해 예. 전주집, 야, 유할머니 전주집, 야, 시식까지 와, 하고 왔는데요. 요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야, 세상도 바뀌고 또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야, 유할머니 전주집처럼 이렇게 기존의 아이템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브랜드, BICI 상호도 바꾸고 상호 디자인, 그리고 사진 촬영까지 해서 새롭게 시즌2 경영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남는 이런 외식 경영에서는 매우 중요한 코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할머니 전주 집에 오시면 청겹살, 갈비삼겹은 꼭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오, 정말 맛있어요